아무거나 해도. 아또막 극한 막 이런 거 시킬 거죠. 네 오늘은 특별히 지원분이 있어요. 창명 오빠요. 예 나와주세요. 네 앉으셨습니다. 네 눕어 주시면. 정말 그런 날인가. <웃음> 제 지원군요? 네. 지난번 네. 말했었는 비밀 조회수가 잘망왔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투피아노 콘텐츠를 또 진행합니다. 아 초견 초견을 하고 연주를 하는. 이제 상품 받아가셨잖아요. 네. 그걸 백배 값어치하고. 백배요? 네. 그럼 신발이 얼마였어 그때? 2 0만 원. 모든 연주자들이 참... 꿈이죠 모든 연주자들.. 그 피아... 피아노.. 아, 피아노는.. 아니 2000만 아니야 피아노는 2천만원보다 비싸요 no. 누군가의 팀장은 들어갑 일단 성공해야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비밀이네 <웃음> 저희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너무 대자뷰다 이거 <웃음> 그려줘 우리 앞날이 이 영상을 봐주셨는데 <웃음> 김연아 언니잖아 그죠 이 올드 버치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제 잠깐 잠깐 이거는 근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랑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다 치는 게 아니라 인트로랑 하이라이트지만 하이라이트만 치면 성공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거 성공하시면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포기하시겠어요? 아나저 포기하겠습니까 저거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웃음> 진짜 빠르다. 원장 보고 진짜 빠르네. 이거 초경는 컨텐츠 이거 이거 언제 보러 해야 돼요? 그대로? 아니 <웃음> 이거 내 친구도 이거 치고. 응. 음. 이거 생각보다 많아 애들 쳤고 이거. 3 0 초에 삼십 초. 난난안 쳤어. 오빠 쳤어? 나는 안 뭐, 쳤고. 나도 안 쳤어. 어떻게 우리 둘다안 친구를 이렇게 잘 갖고 오냐? <웃음> 안, 근데 왜? 안왜 김연아예요? 갑자기 김연아님이 왜 죽은 거야? 그냥 이제 곧 울림티 결혼한다. 한번 보시고. 네 그래서 그냥 오빠 아, 이거 초연으로 아, 처음에 할수 있어?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그냥 천천히 해볼래? 그냥? 네. 어차피 쉽잖아. 천천히 좀 응. 거의 하나 둘셋둘둘셋 하나 둘셋둘셋아 음. 거기서도 할 거야? 둘둘 음. and 아빠의 나무꾼... 우와, 오빠, 우리 여기 개인 연습하자. 아, 여기 약간 여기서 더 어렵네. 어. 개인 연습해야 돼! 아니네. <웃음> <웃음> 여기 좀 부분 연습할까? 여기 좀 맞추자. 어. 분명 여기서 틀릴 것 같아. 응. 아 이거 이따가 한 명이라도 틀리면 뭐 실패 콘텐츠야그 그렇지 않을까? 틀리면 끝이죠. 그치? 그래, 저 저. 그게 한명 틀리면요? 아 대신 다다 아, 맞으면. 할 아, <웃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편안해. 아 진짜, 알겠어 아, 아니 나가지 마. 오이 어려운데? 틀릴 <웃음> <찔릴> 것 같아. <웃음> <웃음> 이 리스트 때 리스트 할때 많이 쳤어 이런 거. <웃음> 이상 뭐 <웃음> 아 진짜 짜증나. <웃음> 왜 게임하세요? 러뭘하 <웃음> <할까? 웃음> <편하게 해 웃음> <웃음> 아, 너무 킹받네. <웃음> 나이 노동시켜 놓고 <웃음> 아니, 아니, 빨리 봐내라고! 우리 나만 화내냐고! 나... 나도 하고 싶다! 렐렐도 <웃음> 하자. <웃음> <웃음> <웃음> 그, 346. 아 o m 아 n 아 좋아! 아테하 참... 있어요. 어, 유익한 컨텐츠다아나 <웃음> 너무 신는데 자라나라가 나쁜... 빌드업 하고 <목소리> 이렇게 해야 돼. 그김그 그 김연아님이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아, 돌고 아, 그러셨어? 어, 하면서 이렇게 슝돌고든 토네이도. A few moments later. 아그 이제 빨라지는 거 그거 해볼까? 23 페이지에 4 13마디야 아, 그래 알겠습니다. 빨리 하고 우리 밥 먹자. 네네. 하나 둘 셋. 다 아, 죄송합니다. 다섯 다 마디를 해야 돼. 아 배고파. 다들 너무 너무 쉽게 하는데요? 이거 아니 전혀 쉬운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직접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놀고 계셨잖아요. 봤어요. 제가, 제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어요. 연습하면서. 네. 지금 땀안 보여요? 땀 땀. 지금 가령 법정으로 쉬는 시간 한 시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웃음> 이제 할까요? 해볼까요? <웃음>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요? 네할수 있습니다. 아나 지금 너무 배고파요. 오빠 괜찮아? 네. 너무 내가 끌고 가나 지금? 아니 저 의심. 끌려 다니고있어요아니 지금 내 네, 오빠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 전좀안죽는 맞아 맞네 이거 약간 합리적 의심이야 이거 이거는. 도전합시다. 오케이 도전. 네. 재밌어요. 그냥 너무 힘들죠. 이재마어요 그냥 너무 리오죠 뭐예요? 와. 상품. 리오이 처음 같늘 우리 네. 아, 네. 오늘, 리오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오리 오늘,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오늘, 롯리 오늘, 롯데콘서트홀이요? 두 분이 공연을 보고 있어요 한달뒤요? 장난아니나 오빠 속사요? <웃음> 양쪽다해놨어 <안> <웃음> 양쪽 근데 우리 나는 당신은 애들이잖아요 <웃음> 나는 면 키티비라도 해줘야 될거네요 롯콘이 장난이야? 오늘 실패하면 안될텐데 성공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얘가 충분히 연습시켜드었으니까 연습시켜드렸잖아.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뭐이두개 연장 <웃음> 끝이야? 두분 이제 공연을 하게 될때 언제가 큰혜택이지?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럼 아니 근데 갑자기? 이게 이게 지금 <웃음> 아 그러니까 나도 너무 좋아. 나어그지나 어, 나한테 좋지 그 연장하는 게.